야채는 안 먹는데 치프는 먹네? 응나 샐러드도 먹어 다 먹네 그러면? 못 먹는 게 뭐야? 너란 남자? <웃음> <웃음> 아... 아왜안 오지? 어 영둥이 왜안 오지? 헤이! <웃음> 어, 영둥아! <웃음> 먹어요! <웃음> 아니, 야 먹었어. 오래 기다렸어? <웃음> 아니 이렇게 둘이 만나니까 좀 어색해가지고 나도 어색할까 봐 <웃음> 선글라스 끼고 왔다 <웃음> <같아> 봐 <웃음> 아,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호텔 데이트하러 왔거든요. 네. 여기 어디죠? 강릉에서 가장 비싼 호텔. 강릉에서 제일 좋은 호텔. 어... 어... 제꿈님 말고 네. 이제 새로운 남자랑 네. 제꿈 몰래 호캉스 데이트를 하러 해볼 건데 제꿈이 누군데? 아, 나 모르, 모르겠어, 누군지. 그렇지. 너 근데 그 연주라는 사람한테 전화 받던데 누구야? 아 비즈니스 매니저. 아, 비즈니스 매니저. 아. 시 애칭이 있나요? 애기로 할게요, 애기. 알겠어, 애기야. 아, <웃음> 가볼까요? 아, 좋아요. 아, 가보게요. 아, 여기야? 어, <웃음> 11층 69호로 갑니다. 69호야, 또? 어어. 오늘 1박 2일이야. 2박 3일이 될 수도 있어. <웃음> 난더 무겁게 할수 있어. 잘 알아 너 와봤어? 아니, 응, 써 있잖아 <웃음> 너 와봤지? 왜 이렇게 나는데 방이? 얘 진짜 크다 약간 런웨이 같아 우리 도착해서 뭐부터 해? 일단 샤워하기 깨끗한 와온과 몸으로 놀아야지 난마음은 불순해도 된다 생각해 <웃음> 몸만 깨끗하면 된다 생각해 그럼 나 똑같아 들어가시죠 와! 오! 오! 오! 아, 좋은데? 어, 개좋은데? 어? 화장실로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목조가 있긴 한데 그레서못들어가겠다 방법이 있긴 해 아, 그래? 음. 어, 침대가 넓네? 맘에 들어 좋아도 되시 되네 <웃음> 아, 좋은데? 어, 개좋은데? 어, 여기 뭐라... 또 뭐가 어. 있나 봐, 커튼에 <웃음> 아, 오, 와! 푸다다! 와. 와 진짜 뛰어 와 대박! 와 아, 대박이다 야 여기 우리나라 아닌 줄 알았어? 아니 여기 우리나라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고 와 <웃음> 아, 근데 진짜 예쁘다 이건 없던 사람도싹트어 일단 <웃음> 근데 배가 너무 고프거든? 어, 밥 먹어? 군관산도 응. 식구경이기 때문에 오 그런 말도 알아? 나 아, 유식해 아 누나야? 근데 메뉴는 뭐야돈가스지뭐 <웃음> 또 돈까스야? 넌 항상 그런 식이야 근데 오늘은 경향식 돈까스야 아 그래? 좀 다른 곳 오늘은 진짜 뒤졌어 알았어 <웃음> <웃음> 와야 <와>, 밖에 <웃음> 미쳤, 미쳤다 아근 여기 진짜 이쁘다 응 <웃음> 진짜 이쁘다 여기서 딱 풋살 하면 되잖아 여기서 딱 정훈이 형 아니 정훈이 형데리면안 되지 여기 야너그 이름 얘기는 안돼나 <웃음> <웃음> <웃음> 아무튼 풋살이 생각나는 하루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 우리 자리네 여기가 우리 자리야 어, 바람이 좀 부네? 바람 좋지. 어? 허니 감자튀김 무료 제공? SNS에 업로드하면 허니 감자튀김 무료 제공인데 난 SNS에 오늘은 못 올려. 괜찮아, 다 사면 돼, 내가. 그래? 멋있다, 너. 뭐. 옛날 왕돈가스 하나, 1 9 8에 정식 하나, 미터소스, 오므라스 하나? 그냥 참의실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아주 많 <웃음> 나는 오렌지 주스. 나도 오렌지 주스. 오케이. 저기요, 선피님왜늘 먹던 걸로 주세요? 어때? 나랑 오늘 둘이 여행 온 소감이? 자기 전에 안설랬어 오늘 자기 전에 설레지 않을까? <웃음> 손톱은 <웃음> 왜 그래? 아 손톱? 다친 거? 음. 빼고 왔네? 만만한 준비를 하시고? 당연하지, 양손 다 지금 피하다고 <웃음> 물 들어가도 돼? 응 물? <웃음> 아니 수영장 아니 나 어. 바다 말 얘기한 게 아, 아니고 아 바다 말고 생영장 수영장, 수영장. <웃음> <웃음> 아니 약간 컨텐츠가 더던데 <웃음> 괜찮나요? <웃음> 아니 무슨, 이게, 너무... 이게... <웃음> 너무 바람에 몰입했어 <웃음> 너무 메소드였어 <웃음> 안 되겠다 오늘 처음이야 만나서 둘이 <웃음> 찍은 거 맞아 우리 둘이 만난 게 진짜 음. 처음인 듯? 원래 항상 옆에 애들이 있었는데 저는 근데 둘이 더 좋은 거 같아요 난 지금이 좋아 제 힘들리나 없어 먼산 먼 바닌데? 아 세트 먼저 <받았을> 드비를네 <텐데 웃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배 건배 첫잔은 원샷이야 알았어 아. 야채는 안 먹는데 치푸드 먹네? 응나 샐러드도 먹어 다 먹네 그러면? <웃음> 못 먹는 게 뭐야? 너란 남자? <웃음> 아. <웃음> 오 오, 맛있겠다. 어, 이거 옛날 돈가스고 미트... 옛날 왕 돈가스. 어. 아우. 아, 나 지금 앞이 안 보여. 바람 때문에. 나 너무 안 보여. 자주 멘트는? 먼저 님? 어 머리카락 맛있겠다. 음. <웃음> 나 줄게. 우리 아기 고양이. 고마워. <웃음> 음! 우리 딱 처음 친해진 계기도 여행이었잖아. 파주 여행? 어. 맞아. 그때 가고, 우리 MT 가고. 근데 나는 리프레서 누나가 제일 편했음. 첫인상 제일 좋았다. 첫인상은 구렸는데. <웃음> 되게 편한 음 이미지구나. <웃음> 이 사람 내가 놀릴만 하겠다. 나한테 <웃음> 편하게 해주겠네. <웃음> 그랬지. 이걸 다 먹네.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나도. 걸을까? 소화시킬 겸? 저기 뭐한대 걸을까? 아, 좋다, 좋다. <웃음> 잘 먹었습니다. 바다를 보니까 걱정이 좀 날아가네 <웃음> 오늘 걱정 많았어? 요즘 너무 하는 게 많아가지고 내 인생이 없는 느낌? 어, 어. 그냥 일정대로만 살고 <웃음> 있어 내일 촬영 있으니까 촬영하고 정신 차려 보면 자야 될 시간이고 일어나면 또 바로 촬영이고 누나는? 음. 나? 누나 걱정이 있어? 없어 진짜 걱정 없이 사는 거야 근 진짜 부러워 <웃음> 이 그늘 타면서 너의 근심과 걱정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야 오케이! 아, 어제 일이나 내일 일이나 뭐가 중요한 가 음. 오늘 일어날 일이 중요하다 저희 약간 청춘 드라마 뮤직비디오처럼 찍어주세요 그럼 청춘 드라마 뮤직비디오가 뭐야? <웃음> 드라마랑 뮤직비디오까지 같이 <웃음> 예. <웃음> 머리가 다 날아가 <웃음> 야, 하트야 이게 이제 바다에 지워져야 진짜야 <웃음> 오! <웃음> 오! 원래 이런 거 마주 보면서 웃고 떠들어야 된다고 내가 <웃음> 액수도 <웃음> <야, 엑소드> 없어 <웃음> 누나 진짜 웃기게 생겼잖아 <웃음> <웃음> <웃음> 아, <그렇게 웃음> 짜자잔 이거 왔다. 태용자됐어어 <웃음> 우리 차고 인지 따뜻한지 다? 어 따뜻해. 그 <웃음> <웃음>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먼저 물 묻히고 이런 거안 해도 되겠는데. 따뜻어자 <웃음> <미쳤어. 웃음> 자기 전에 준비 운동. 오케이. 오케이. 어, 짜 오케이. 어 근데 진짜 따뜻한데? 정보는 거같요 아니 진짜 개다. 어 따뜻해. 수영 좀 어떻게 좀 하세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개수영 먹거든요. <웃음> 진짜 개같다. 나할줄 알아? 개수영? 개수영? 어 잘하네. 진짜 개같다. 아아! 아아! <웃음> 아, 나 화장품이 어터 프로페인지 몰라서 못 들어가. 한번, 한번 얼굴. 아닌 것 같은데. 스포터 좀 전달 좀 해드릴게요. 러시면프로필로돌아가거든요 음, 이게 프로페... 이거 완전 근두인데 내가 한번 먼저 날아가볼게. 아, 내가 말라봐요 내가 말라봐요 내가 말라봐요 나 알겠어 알겠어 나 이제 알았어 이거 내가 테눌러놓게 진짜야.